이 바닥은 참 어려운 곳심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투자란 것이 보면 패턴이 있는 것도 공감한다. 처음엔 당연히 돈 벌려고 들어온다. 그런데 주식으로 돈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한 가지 크게 착각하는 사항이 있다면 세상에 돈 벌기 쉬운 건 없다는. 또한 투자 있는 곳에 투기가 있다. 투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날고기는 꾼들이 있다. 그리고 그 꾼은 무지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 주보자를 가지고 놀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다. 주식 공부를 제법 해오면서 시세 조작은 대충 어찌 되는지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그 사실을 감추고 그 루머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쉬울까? 주식 수익률 대회를 석권하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 지혜야의 고수들 이 바닥에 특징이 있다면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비밀인 곳이다. 누구 하나 잡고 주식을 가르쳐 달라고 한듯 배우기가 쉽지 않고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사실이다 주식하는 인구 중에 굉장히 소수안에 들어야 사람들이 바라는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흔히들 엿발상을 하라고도 하고 차별화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과연 그 머리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와닿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느껴봐야 아는 것을 말은 참 쉽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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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숲을 지나서 돌아본데 아직도 무성한 나무와 풀만이 보이지 않겠는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이는 그런 것들 산이 월하게 높으면 정상이 눈앞에 보이는 듯듯 막상 가보면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멀었고 귀를 돌아보면 한참을 올라와서 내려가기도 애매한 그 지점 우리가 처한 현실이 거긴 아닐까 아마 그 지점에 있다면 귀만 돌아볼 경우는 나 스스로도 고수라고 느낄 때고 귀보단 남은 앞을 생각한다면 시간이 언제가 될지라도 그 사람은 고수가 되지 않을까? 주식은 쉽게 공부하기도 힘들고 쉽게 배우기는 더더욱 힘들다. 무턱대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열정이 언젠가를 빛을 발할 수는 있어도 결국 발을 들여 놓았다면 시간의 효율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책을 아주 많이 본다고 실력이 늘어날까? 하지만 초보들에 비하여 많이 보는 열정이 결국 실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차트는 하루에 전종목 그냥 맨날 본다고 그게 일정 기간 되면 고수가 될까 그 열정에 결국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과 다른 자신의 생각이 녹아들고 검증을 하며 내공이 되는 것이 아닐까 불확실한 어느 날 철저한 벤치마킹 주식은 정해진 답이 없다 그러나 고수는 답을 찾아서 그 과정을 수행했다 철저한 주관식 문제이고 논리적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렇다면 고수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하질 않을까?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생긴다. 결과를 보면 그 과정도 알수 있다. 깡통이라면 수많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그 나름의 문제가 도출되고 수익을 아주 잘 낸다면 그 사람이 그 수익을 내기까지의 과정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의 과정은 어떨까?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공을 쌓았느냐가 핵심이 아닐까? 내가 하루에 3시간을 공부하는데 고수가 하루에 5시간을 공부했다면 나는 고수보다 2시간의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양적인 측면을 떠나서 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차트를 매일 보면서 보조지표를 열심히 연구했는데 고수들은 각자의 영역이 있기야 하겠지만 보조지표가 아니라 이평선과 거래량과 캔들을 맨차트만 본다면 무턱대고 따라해서야 안될 일이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자신과 비교 분석해봐야 하지 않을까 독선과 아집은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임을 끊임없이 보아왔다 어떤 사고의 배경이 고수가 그리 공부하도록 만들었는가 이걸 밝혀야 하지 않을까 고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공부 방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가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보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 정말 잘 들어맞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주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면서도 무특정 다수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나를 이기고 남을 이긴다면 성공하는 날이 보이지 않을까 지키지 못할 원칙 주식을 하다보면 새삼 원칙의 중요함을 알 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손절의 중요성 그런데 손절이 왜 중요한지 책에다가 아무리 강조해도 역시 와닿지 않고 깨져봐야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원칙을 일단 간단하게 세워나간다. 3% 빠지면 무조건 손절한다는 식의 자기가 정한 손절의 기준이 생긴다. 손절에는 상대 손절과 절대 손절이 있다. 말 그대로다. 절대 손절은 흔히들 매수 후 일정 가격 이하로 빠질 때 자신이 정한 원칙에 맞게 손실을 확정한다. 상대 손절은 어느 정도 고수의 영역이라 할수 있다. 3% 손절 5% 손절을 원칙으로 세우고 그것을 지켰더니 팔고나니 오르더라. 결국은 올랐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손절의 중요함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기본이지만 또한 손절 원칙을 잘 지켜도 매번 굴랐더니 내리더라. 손절만 하다가 끝이더라 하는 분념이 나오기 마련이다. 원칙을 지키다가도 미련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생기기에 주관적 기준은 지키기가 쉽지 않다. 손절이야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은 손절 자체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엄청난 내공을 통한 지식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만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하다. 또한 주가를 대응의 영역과 예측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대응과 예측이 융합하여 시나리오를 만들게 된다. 내가 하는 말이 모든 투자 패턴의 영역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1년 후의 주가를 예측하긴 참 알기가 힘들고 오른다 내린다. 양자택일지라도 그 주가의 파동은 또한 여러가지 구도로 나올 것이다. 한달후의 주가란, 또한 일주일 후의 주가란, 그리고 내일의 주가란, 예측의 기간이 줄어들수록 그만큼 실체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거시경제 동향 개별기업의 실적, 단기공시, 특정매수세, 투자기간을 얼마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 적절한 접근법이 틀릴 것이다. 예상과 달리 나올 때 대응의 영역이 필요하게 되고, 대응의 영역이란 예측의 영역을 벗어났을 때 노련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자는 자기 수익 구조에 대한 철저한 시나리오를 알고 있기에 자신의 수익 구조만 먹고 혹시나 주가가 더 가더라도 자기 예측의 영역을 벗어났기에 미련을 버리고 주가가 헤어나 빠지더라도 적정 시나리오 안에 머물기에 상대 손절을 적용하여 확인 손절을 가능하게 하고 절대 손절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손절에 대한 원칙이 아니더라도 종목을 고를 때도 자기만의 원칙이 있고 자신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매매할 시에도 자기가 원하는 매수 타이밍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매도 타이밍이 존재한다. 이런 각각의 종목 선정 매수 매도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지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은 역시 반복되는 현상이다. 주식은 원칙과의 싸움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음은 미처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심리적 또는 기술적 항목이 배제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초보의 원칙과 고수의 원칙은 야면이 다르다. 마치 조각을 하는 것과 같이 처음에 그 기본 스케치가 절대원칙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숙련된 솜씨로 스케치를 하고서 열심히 다듬어가고 마침내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 내는그 과정이 이 바닥에서의 원칙을 다듬어가는 과정과 싸하지 않을까 한다. 매도원칙이 2% 수익이 나면 무조건 매도라는 절대원칙을 세우면 늘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신이 가치게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가 둘이 뭉실하냐 확실한 근거를 가진 원칙이냐가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먹으면 장땡이긴 하지만 늘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이 바닥의 특성상 원칙을 다듬어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 하는 근거가 조각상의 완성품처럼 좀더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다면 시장에서의 의연한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